빨서운빨 l 라라 p a 라 i l l 라 Palilla, Palilla, Palilla, p a l i l l 에 p a 이 i l l a Palilla, p a l i l l 게개 적의 총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나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기다려 모시게나. 안 기다렸다. 얘 하나 개피 적 팀이 모두 피가 없었기에 부시를 했다. 안녕하세요. 가세요 하나 까 가만히 있던 마빈을 두들겨 팼다. 와주 와 안녕하세요. 가세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 그, 그. 한 팀을 모조리 쓸어 담았다 오늘은 어리사시보가 여자로 보였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 꼭 카빈으로 바꿔야겠다 참. 그때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났다 어, 발소리, 발소리. 교전 속에서 플랫라인을 먹었다 페파의 인중이 쪼그라들었다 노란색 녹다운 실드와 노란색 롱보 우 흥분을 참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균열이 전혀 털린 것 같지 않아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요청해주었다 괜히 요청했나 싶기도 하다 라라의 궁극기는 진심으로 버프가 필요해 보인다 나 어리사시보야 지금 좋은것좋가지고 근데 좋아 이것도 음에 들어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총이 되게 찰져 어리사시보는 진짜 좋은 권총이다 무시하면 안된다 이번 판은 어리사시보를 끝까지 들고 갈까 생각중이다 그때 보급으로 프라울러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나에겐 어리사시보가 있다 뭐, 그렇다 뭐, 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그렇다고 한다 잘가라 경량탄 이거 쓸거면 쏘나 작별 인사까지 해줬다 파밍을 <봄> 계속해주던 와중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다 개어패키지 쏜 사람이 귀찮았는지 똑같은 걸두 개를 넣어놨다 아, 가다가 갑자 부작나고 링안으 들어왔다 설마! 하하하 아? <웃음> 어, 어허 설마 <웃음> 설마라는 적패 앞에서도 살아남는데 성공했다 계속해서 사람이 나오지 않아 방심하고 있던 그때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났다 아, 그 사람. 내 네, 엄청난 에임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어? 혼내줬다.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쏘지 마. 어다행히운 좋게 호라이즌에게 롱보우 두 발을 맞혔고 아마 갑바가 깨졌을 것이다. 다 같이 부시를 해줬다. 창문 옆으로 뿌중하고 나가서 다 잡아줬다. 하나 라스 여기. 여기 여기. 나살릴게 오케이. 스피파이어, 스피파이어, 노란색? 스피파이어 노란색을 찾았다. 아무도 안 쓰나 보다. 너무 맛있는 파밍을 마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적이 나타났다. 롱보봉으로 딜량을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야양 가파가 완성되었다. 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다. 무슨 여기 거기네. 나 처음 했던데. 오이 주자. 예전에 내 듀오 친구와 에이펙스를 복귀하고 접 판. 이곳. 마지막 자기장에서 승리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기백을 주었다. 누군가 있다는 핀과 동시에 옥테인이 올라갔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자기장 때문에 총을 맞으며 일단 안전한 곳으로 붙었다. 괜히 잘 쏘지도 못하면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벌집맨이 되었다. 내 친구가 팀의 사기를 높여주었지만 자리가 너무 좋지 않다. 갑자기 게임을 인생에 비교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불리하다고 느낀다. 안 좋은 상황만 되면 아까 먹은 노란색 녹다운, 롱보우, 프라우러를 먹은 것 까맣게 잊은 채 상황만을 탓할 뿐이다.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때 분명, 분명 누군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안개들을 모두 날려버릴 용기와 기합뿐이다 그렇게 했다면 실패해도 분명 멋있는 실패일 것이다. 멋있는 실패를 할 각오로 싸워보자. 내가 살리는 게 나왔을 텐데. 옥테인마저 잘려버렸고 아까 말했던 고비가 또 한번 찾아왔다 근데 하나 확실한건 나는 분명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 한명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만기적이라는것이 찾아온다. 일대일 자신있어! 우승을 했다.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한판이었다여이분들도재사람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